안녕하세요 크록스맨입니다 크록스맨! 파워파인트 네. 천하제일 농구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파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국 선수들을 비롯해서 일본 선수, 몽골 선수, 영국 선수까지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치열한 대회를 하는 1대1 농구대회입니다 오늘 조추첨은 사전에 선수들에게 받은 설문 결과와 크록스맨의 점수를 합산하여 서 집계하였습니다. 파워파인트 천하제일농구대회 예선 조추천 방식입니다. 예선 조편성은 선수가 직접 지목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지목 순서에 따라 선수들 간의 평가를 알수 있겠죠. 조별로 구성될 3명의 선수들을 각각 탑시드, 다코스, 언더독이라고 부릅니다. 탑시드는 선수들의 사전투표와 크록스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한 각 조의 시드 배정을 받은 강자를 말합니다. 탑시드는 자신의 조에 배정하고 싶은 선수를 지목할 수 있는 지목권을 가집니다. 탑시드에게 지목당한 선수를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약자라고 생각하는 선수를 데려오는게 유리하겠죠 언더독 배정이 끝나면 이번엔 언더독 선수들이 지목권을 가집니다 여기서 지목당한 선수를 다크호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조에 탑시드, 다크호스, 언더독이 한 명씩 배정이 되어 플레이를 합니다 바워파이트에서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NBA 제품 10만원 이상 구매 시 커리가 사용하는 오킵스 워킹 핸드 크림을 증정합니다. 대상 제품은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의 게니스포츠 NBA와 게니슬리브 NBA 제품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게니슬리브 NBA팀 에디션 마지막으로 덩노비치키 시그니처 에디션 전 제품 자세한 내용은 바워파이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 각 조별로 모든 선수들이 한 번씩 경기를 해서 조 1, 2위는 올라가고 8강 진출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한 명은 탈락을 하는 겁니다 경기는 10점 단판이고요 8강까지는 승점 동률일 경우에는 득실점을 따져서 탈락자를 가리게 됩니다 가장 1등 할것 같은 선수 뽑힌 선수입니다 윤성수 선수 윤성수가 <목소리> 지금 우승을 할것 같다는 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A조의 제일 먼저 두 번째는 테킴, 테크니컬 킴입니다. <웃음> 테크니컬 킴 선수가 이제 조로 들어가겠죠. 이제 2등을 할것 같다. 여러분들이 뽑으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정성조 선수예요. 3등을 할것 같다. 3등할것 같다. 3다 3등을 할것 같다. 3등을 할것 같다. 3등을 네. 것 같다. 3등을 지것 같다. 3등을 할것 같다. 다 이제부터는. 탑시드에 뽑히신 분들이 나와서 언더독을 이제 뽑아 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내가 무조건 잡고 간다. 그냥 이긴다. 이런 선수 뽑아 주십시오. 이 선수 나와 주세요. 네. 자 이진호 선수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 예, 그다음 테크니컬 팀 나와주세요. 누구? 아, 예, 그 예, 테스카 선수 보겠습니다. 비주얼. 자, 정성준 선수. 누구요 y I 선수 이이선수 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코타로 코타로 코타로 선수 오케이 r o Kotaro, Kotaro, Kotaro, k o t a Who is t h i 르고 있어요 오케이 i s Do it in the world. Okay. So, look at the job. Yeah, look at the job. y 다호스 선수를 골라보겠습니다. 언더독이 이길 수 있다. 디조부터 예. 김종근 선수 나오세요. 이제 보시고 그 영국 분요. 이 아, 네.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왼쪽 초록색 아, 뽑히셨습니다. 아 뽑히셨어요. 네. 그럼 여기 이분 뽑히셨습니다. 네. 저 저쪽에 몽골 분 나오세요. 저 몽골 분. 아예 알겠습니다. <웃음> 그 다시카 다시카. 오우! 몽골 선수가 두 명이 이제 있네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C조 코타로 선수 나와 주세요. 나와 주세요. 코타로 나와 주세요. 여기 여기 내옆에 마이크로. 자, 남아 있는 사람 손좀 들어 주세요. 남아 있는 사람 손좀 들어 주세요. 네. 정현우 선수입니다. 정현우 선수. 테치카, 네, 치카 자, 손좀 들어주세요, 남아인 선수. 네, 오케이. 야, 그러면 우리 히트맨, 히트맨은 당연히 마지막 쪽. 이렇게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파워 파이트 천하제일 농구 대회 이제 곧 시작합니다. 자, 자다 같이 외쳐주세요. 크록 스맨!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